Thank <laughs> you. 단체 응. 식사. 응. 올 때가 좀 힘들었어 아, 진짜. 진짜? 응. 나 언니 누구 잘 만져? 안 했당. 너? 응? 응? 나는 다소 오래요. 원더우먼이 나겠다. 약간 진짜 거거든. 응. 유일하게 내가 눌러서 본 브이로그 중에 한두세 개밖에 안 봤는데 응. 그 중에 하나 언니 거지. 어는나 응. <웃음> 응. 응. 그 길거리에서 울던 거다. <웃음> <보다>. 어, 어. <웃음> 여러분께 익스프레스 v p n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처럼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에겐 정말 필수 앱입니다. 온라인 위치를 바꾸게 해줘서 한국 넷플에만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볼수 있기도 하고 티빙에서 요즘 방영하는 서진인에도 챙겨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익스프레스 v p n 을 사용하는데요.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공부할 때 자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곤 하는데 인터넷 관리자들이 제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오픈된 와이파이를 사용하다 보면 개인정보나 인터넷 활동 기록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익스프레스 v p n 을 사용하면 모든 네트워크 데이터가 암호화된 서버로 재라우팅 되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온라인에서 뭘 하는지 볼수 없게 됩니다 학교 와이파이에서 막힌 사이트도 접속 가능하고요 사용법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콘텐츠 더 많이 보고 싶으시고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익스프레스 v p n c o m 이월로 가셔서 3개월 추가 무료 혜택을 받고 직접 사용해 보세요. 어, 아니 나라산거가 중요하거든 음. 어, 청소한 좋아하니? 응 별로 안좋아하는구나? 응 음,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이게 말이 되는 맛이야? 이게 다치쟁이 할수있는 맛이야? 그냥 오바 떠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응 그럼 다행이고 짠 그러니까 그냥 한때 많이 가는 한때 많이 하고 잘 챙겨 먹고 있어. 지금 생각보다. 새로 거있 이거 오렌지 콜라. 아, 무콜라 어, 게 신경 많이 썼네. 네, 고마워요, 수수. 생냐 음, 진짜 어. 음, 문당을 집었다. 뛰다는데? 바탕. 뚜껑 열리지 않네? 아이스크림 같아. 이걸로 하나 통째로 쓸 거야? 오일 됐어.